자기야, 이번 부활절을 어떻게 보낼 거야? 예수님처럼 지내볼거 해. 응? 무슨 뜻이야? 금요일 날에 난 사라질 거야. 그리고 월요일 날에 전하고 다시 나타나는 거지. <웃음> 와, 멋지다. 그럼, 그럼. 나는 마리아처럼 지내야지. 어? 무슨 말이야? 당신은 손도 안 댔는데 임신한 상태로 나타나는 거지 <웃음> 오 그래... 그럼 넌넌 난... 그만해라... 그러다가 다친다?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... 늙어 보이고 뚱뚱하고 못생겼어 당신이 나한테 기운나게 좋은 소리 좀 해줄 수 있어? 어... 당신 시력 하나는 끝내주는데? 굿! 굿! 그래, 그래. 오늘 너가 죽자고 덤비는구나, 어? 야, 이 개새야! <웃음>